<웃음> 아, 천일 복사입니다. 천일이에요. 어, 오늘은 그 양력으로 2021년 아, 7월 24일, 아, 23일 아, 금요일이고, 아, 음력으로는 아, 6월 14일, 아닙니다. 내일 토요일이 이제 그 6월의 부름날이에요. 달 덥죠. 열라 더워요, 열라. 국식적인 온도는 대전에 지금 34도인데, 우리 집, 어, 천안정사 집안 온도계를 보니까 32도, 33도에 그래요. 그, 지금 바깥에 잠깐 나가서 햇볕에 손바닥을 대봤더니 손바닥이 익으려고 그래, 익으려고. 그래서 지금, 새을 더워서 샤워하고, <웃음> 샤워하고 이제 그 컴퓨터를 보다 보니까, 어, 천일이 그 오래전에, 오래전에, 어, 썼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어, 잠시 이 더운 여름날 밤 여름날 밤 <웃음> 어, 생각들이나 마 해보시라고 어, 영상 영상을 찍습니다. 이거 녹화방송입니다. 예, 오늘 고생들 했어요. 어, 지금 시간은 낮 12시 33분이에요. 난, 음, 어,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나중에 죽으면 뭐 지옥갈지 좋은데 갈지 아무도 모르죠 네, 채널도 몰라 <웃음> 채널도 몰라 네. 아 그게 있더라고 참 생방송은 방송을 딱 시작하면 한 3-4분 정도 뒤에 이렇게 이 구독자들한테 알림이 가요 띵동 해가지고 채널부사가 이제 방송중이라고 근데 이게 녹화 방송은 그 설정인데, 천일이 서 봤는데, 보니까 알림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 같은 경우, 천일이 아 11시 밤, 11시에 그 방송 나가게 예약을 해놓고, 천일이 들어온 바깥에 들어온 시간 11시 10분인가, 15분인가 이때 돼가지고, 그 켜서 같이 방송 나오는 거를 천일도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지옥 얘기. 천일이 옛날에 그 보니까 그 카페 천일 그 다음 사이트 다음 카페에 어, 천황정사라고 아, 이제 카페가 있는데 거기 오래 전에 그 어디 적그글 지어 다 보니까 그 지옥 얘기를 예, 써놨던 그걸 보게 됐어요. 근데 지옥 얘기 그 기억은 전이 대충은 나는데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셨어요. 읽어 보니까 새로운 거야. 근데 그게 언제 적 거리냐면은 12년도, 2012년도 1월 27일인가, 1월 29일 날한 겨울에 꾼 아, 꿈이더라고요. 꿈인데 그때 이제 지역 구경을 한 지역 구경을 한 얘기인데, 아, 오늘 지역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그 팁이 될 만한 거를 같이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음> 아, 이제 그 천일이 그뭐 지역을 구경하고 싶어서 응? 지역을 구경하고 싶어서 일부러 간건 아니에요. 일부러 뭐지 가고 싶다고 가지나 못 가지지. 응? 지역을 가고 싶다고 갈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아마 그 어쨌든가 지역 구경을 한다고 갔나 봐요. 갔는데 그, 이제, 이제, 그, 그대로, 이제, 그, 예, 예, 자세하게 써있으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 자세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억이 다안 나서 자세히 얘기를 못해줬는데. 이만한 문 같은 게 하나 있고, 문. 이게 망자들이 쭉서 있어요. 서 있으면, 문 안쪽에서 재판관, 이 재판관 누군가 이제 한 사람씩 호명을 해. 야, 천일법사! 뭐, 이렇게 개똥이, 소똥이, 뭐, 춘향이, 응? 이런 식으로. 향단이, 목령이 이런 식으로 호명을 하면 호명된 사람은 그안에문 쪽으로 딱 들어서는데 그문쪽 응? 여러분들 나중에 지옥 가면 참고하라고 아니다 지옥 안 가도 이건 저기 그 죽으면 다 가는 저승 저승 갔을 때그 참고하라고 얘기해 주는 게요 시죠어제 <웃음> <어디> 죽을지 <좋았는지> 모르잖아 <웃음> 안에서 호명을 하면 자기 호명을 받은 사람은 딱그 안에 문을 딱 들어서요 들었으면 그 밑에 발판이 있어. 발판. 발판이 뭐냐. 여러분들 개근대라고 해가지고 차량에 물건을 실으면 물건을 실으면 짐을 실으면 차가 지나가면 차 무게를 재는 그런 게 밑에 발판 자체가 저울이야. 응? 우리 저울에 물건 올려놓죠. 그렇듯이 그큰 발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내가 서는 자리에 딱 올랐으면 발판에 딱 진입을 딱 하면 그 발판 자체가 저울이다 보니까 무게를 재요. 무게를 재는데 사람 몸무게 재는 게아니요 몸무게 재는 게 아니고 양쪽에 좋은 일, 나쁜 일, 악한 일, 선한 일뭐 이런 식으로 어? 업과 덕 이게 딱 나눠져 있어. 그래서 거기 딱올랐으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망자가, 이 죽은 사람이 죄가 많냐 착한 게많냐 이게 딱 기울어지는 거야, 이렇게. 딱 올라서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딱 지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음. 그래서 다 들어가서 천을차례가 돼서 이제 천일 들어간다고 딱 들어가, 막 들어가려고 들어 했더니 천일는데 어이, 저기요, 좀 기다리다 불러면 들어오세요. 이러는 바람에, 어 뻘쭘해가 되겠다. 아예. 이러고 있는데, 천이를 불러온 거야, 이게. 이거 어떻게요? 천일 딱 들어섰지. 들어오는데, 이놈의 저울이 딱 해서 딱 딱딱 쓰야 되는데 천일이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안에서 아 이제 움직이지 마요 막 이런 거야 이제 안에 그 저기 저그 불호명은 양반이요데 속으로 천일이 그렇지 고시한 거리면서 오씨 안 움직이는디? 내가 광원 있는데 내가 띠뛰게한 뭐 것도 아니고 띠뛰게한막 움직이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다 정말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12년이면 10년 전 얘기 10년 전 그죠? 10년 전 얘기예요, 진짜. 천일이, 다행히도, 나쁜 일보다는 착한 일이 더 무거운 거였어요. 잘한 일이. 응? 다시 말하면, 업보다, 업보다 좋은 일이, 덕이 더 많았던 거야. 크, 크게 팍 기울은 건 아닌데, 그 10년 전이니까, 뭐, 그럴만도 하지, 뭐. 지금은 없고, 응? 응. 그래서 이제, 딱 통과를 하는데, 나, 나 그런거 측정을 하고 딱 나오는데, 그 과정을 보니, 망자들에 들어오면 거의 선인들이 그때 그래 그랬었더라고요. 프리패스, 프리패스 카드를 딱 주고 바로 그냥 바로 넌 통과 이런 거지. 그런 경우도 있고. 응? 다시 말하면 죽은 망자가 워낙 워낙 잘 살았어. 응?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중간에 뭐 우리 그 열대왕, 응? 열대왕 49일 동안 망자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뭘 한다고 했는데. 그거 없이 그냥 프리패스야 그냥 통과야 그냥 통과 통과 이러돼버리는 거지 그 프리패스 카드를 받는 망자가 있는 반면에 야 어이 개똥이 너는 이쪽 야 말똥이 너는 이쪽 응 그런 식으로 야향단아 너는 저쪽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거기서 거기서 분리를 하더라니까 그 죄의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거기서 불길 하더란 말이야 그렇게 다 하는데 그럼 천일이 뭘 받아야 될거 아니야 여기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대신 천일이 뭐 죽어서 간게 아니고 구경하겠다고 들어간 건데도 뭐줘야될거 아니야 근데 천일한테뭘 주냐 요 작은 대야 이큰 대야 말고 작은 대야에다가 물이 찰랑찰랑 있는 그걸 갖다가 주는 거야 이제 천일한테 천일은 생각하기에 아니 씨 이거 갖다 뭐하라고 그 대야에, 이렇게, 짜, 작은 그릇에 작은 대야에다가 있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물 어디다 어떻게 써먹으라는, 이게 주, 그 용도를 알려줘야 되는데, 용도는 안, 안, 알려주고, 딸랑 그렇게 주는 거야, 이제. 어, 이거 지어 구경하려고 생각하면 그냥 막, 막 빨리빨리 겨돌아다겨도 바쁠 텐데, 이걸 들고 언제 돌아다기냐고 글쎄. 그래서, 막, 어때 주니까, 이거 들고 가라고 주니까, 어떻게 요 들었지, 이제. 그, 들고서는 이제, 한다고, 하, 다 보니까, <웃음> 어떻게 다, 다음 때 넘어가야 될거 아니야? 참, 어디로 갈까? 하고, 자, 살펴보니까, 지옥, 지옥을 구경하려고 하면, 그 아래쪽,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쪽으로, 그들로 들어가야 지옥을 구경하는 거야. 그래서, 뚫려, 뚫려, 뚫려, 가가지고, 딱 차고, 어디로 가야 되니, 보니까, 내가 2층에서 있으면 1층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런 지상에서 지하를 바라보는 적인데 계단이 없는 거야 계단이 없어 계단이 없는데 그안 안에 지하 안쪽에 용가리 우리가 우리 동양에 나오는 용이 아니야 외국용 외국용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용가리가 딱 가운데 버팅이 있고 양쪽 주변에는 저승사자들이 우락부락한 저승사들이 딱 버팅이기고 있는 거야 속된 말로 이제 신입식 하는 게 신, 그러니까 신고식 그 지, 지역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계단 높잖아 그럼 풀짝 떼 내리냐고 근데 보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옥에 들어오는 그 망자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잡아 당기더라고 야이 와악 해가지고 그 용새끼는 막 잡아먹을 듯이 막입 아가리 벌리면 난리치고 그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부작위 위협적인 거지 그래서 오쭈구리 그냥 막이 천일을 찾아보다마자 걔네들은 저승사잖아그 용가리는 이 천일이 모르잖아. 천일이 죄를 져서 왔는지 지랄하 걔네들은 자기 시, 시, 뭐야 본분만 다 하려니까. 그뭐 천일을 잡아 잡아먹을 듯이 담배 드는 거야. 그러니까 순도 천일 노을래가지고 오죽 이 쩡놈이 시켜 봐라. 그래가지고 천일 천일도 모르게 들고 있는 대야대야의물 대화, 대하라 물 당기 그거 갖다가. 걔네들한테 확뿌리라생각하더니어 안되겠어. 이 물이 어떤 정도인지 모르니까 일단 한 모금 먹어서 꼴깍 그용가리랑저승사자들한테확 뿌렸단 말이에요. 응? 확 뿌렸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물을 딱 뒤집어 쓰자마자 놀래가지고 응? 놀래가지고 순간 엄청 질거리고 야지 이것들이 용가리랑저승사자들이 근데 그건 둘째치고 그이 그, 그, 그, 천을 지하로 내려가서 구경을 해야되는데 저 쌍남새끼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내려가냐고 깝깝하지? 어? 그런 와중에 점심시간이 된거야 점심시간 띵동 어? 해가지고 점심시간이 됐어 그 저승세계에 점심시간이 됐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일을 하다 말고 막분주에 움직이는게 어디로? 밥 먹으러 가는거라고 밥 먹으러 근데 그 와중에 조각 그냥 보니까 왜 사람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 천일이 아는 사람이야 이제 아는 어? 사람이어서 어어야 어이 하면서 천일이 아는 척 왔더니 어 그려 그려 그려 이렇게 서르지 아는 척 만났는데 그 와중에 그 사람들을 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경비형들이 경비형이 있단 말이야 공항에 검색대원에 그 검색대원이나 공항 그 경찰 들 얘네들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래서 막 걸어가면서 걍한테 물었어 이제 야 아까 이렇게 내가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오는데 아니 그건물아 진입은 야 이래가지고 이래 보니까 대하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더구만 응? 그 물이 이게 뭐냐 응? 그리고 또 물었던 게 뭐냐면 지하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니 지하 응, 그 지, 지옥으로 들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그 용갈이랑 저저저저설에서죽 있는데 그 뒤쪽에 욕조가 두 개가 있더라. 어? 두 개가 두 개가 어? 두 개가 있는데 각자 물들이 조금씩 담겨있더라. 그 욕조에 물들은 또 뭐냐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 천일한데 조그만한 대하에 준 물은 천일이 그 지옥을 빠져나갈 때 그때 쓰는 물이기 때문에 그때 쓰라고 그 물을 준 거고 용가리랑 저승사자들 뒤쪽에 그 욕조 두 개가 있었는데, 응? 하나, 그, 그 용도는 뭐냐? 욕조 중에 하나는 천일화에 준 물이랑 똑같은 물이고, 나머지 두 번째, 그거는 그 먹으면, 그 물을 먹으면 아무런 고통도 못 느낀대. 그런 물이래요. 오, 씨, 오케바리야. <웃음> 천일이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팁. 나중에 죽어가지고 저승가가들랑, 응? 그, 저승가가들랑, 그 악착같이, 악착같이 그물물두개다 마셔야 이. <웃음> 그래야지 내가 팔 잘든 다리 잘든 그래도 고통은안 느낄 거 아닌가요? <웃음> 알았죠? 그리고 지옥 빠져나오는 건 빠져나올 수 있나 물로 망자가 죄가 많은 사람이 난거 그 귀신이 빠져나올지도 모르겠다만 얘 같은 용도는두 개랴. <웃음> 두개 알았죠? 명심해요 잉 음. 거다잊어먹어도 건이지만. <웃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원래 밥을 먹고 밥 먹는 동, 마는 동, 선일은 생각해보니까 그 용가리, 아 용가리랑 그쪽이 조선사장 그식구들이문전인 거야. 걔네들 몰래 어떻게 들어가야 되니까. 저걸 어떻게 든 어떻게. 그래서 점심시간 생각하기에 끝나기 전에 얼른, 얼른 들어가서, 응, 얼른. 걔네들 좀밥 먹으러 갔을 테니까 <웃음> 얼른 가가지고 들어가자 싶어가지고 밥을 먹은 둥 마는 둥 하고 우다다다다다 하고 딱 갔어요. 갔는데 다시 그 이제 지옥 들어가니까 딱 섰어. 딱 섰는데 저 동사들은 어디 밥 먹으러 갔나 없고 그 용가리는 그, 그, 그, 그 표현이 그렇더구만 배를 쭉 깔고 응? 용가리 배 자기 배를 바닥에 쫙 깔고 퍼져있더라는 거지 천일이 얘기 들었잖아 이제 들었으니까. 야! 용리아이러무 쉽게 그냥. 어, 이러면 용가리가폐 깔고 누워서 휴식을취하다 갑자기 틀려가지고저 멀뚱멀뚱하길래 이 쌍놈의 새끼 빨리 계단 안 만들어! 하면서 막 소리 빽 질렀대요. 빽 지르니까. 용가리가 멀뚱멀뚱거리다 비몽사몽 간에 분이 움직여가지고 어떡하냐. 1층에서부터 지하 내려가는 거기를 용가리가 몸을 계단식으로 꾸불타꾸불타꾸불타꾸불여가지고 꼬불, 음? 계단을 만들더라는 거지 그래서 천일이 그, 용가리, 그 용가리를 타고 계단 내려가가지고 그물 욕조에 욕조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는 뭐라그랬어요 하나는 나가는 거, 지옥에 빠져나가는 그런 물이고 나갈 때 필요한 물이고 또 하나는 고통을 안 느끼는 물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물 그 지옥 빠져가는 그물에 그냥 욕조에 풍통 들어가가지고 수영하듯이 푹옷다 젖셔가지고 하고 얼른 옆에 탕가가지고서는 꼴깍꼴깍 그물을 마셨어야지. 마셨고 에헴 하고 이제 간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보니 전시장 끝나가지고 쭉 이제 그 재판관들이 쭈루 다래비로 오는데 그 예전에 설그렇더라고요 니을 자 니을자 모양으로 이게길 이게 책상 배열을 쪼르륵 한거예요 니을자 모양으로 이렇게 놓고 재판관들이 자기 자리에 다 와가지고 왔는데 재판관들이 전부 다 푸른 옷을 입고 있었더는얘기예요 푸른 옷 그리고 머리는 우리가 군대 남자들 군대 갔다가 머리 짧고 군인관처럼 야 군인머리 군인머리 생각하면 되겠다 군인머리 같이 다 머리가 짧더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다음 어떻게냐? 그 다음 어떻게냐 그각 책상마다 책상마다 그 재판관이 딱 자기 자리가 있고, 앉으면 재판관 뒤에는 뭐냐면 형벌기구가 있었어요. 형벌기구. 어? 형벌기구. 죄를 주는 기... 연장들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딱 오면 옆에, 옆에서 옆에 순서대로 착착착착 오면 와서 아의자에 앉아. 앉으면 뭐어디사는 개똥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앉으면 자동으로 그 사람이 그 망자가 어디서는 누구라는 게착 나오고 거의 각 판관마다 판결과 그러니까 살피는 죄목이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 어? 어디는 살인야고 어디는 절도여고, 어디는 뭐 이게 뭐그 그 뭐야? 그, 뭐 구업 입지 뭐 욕한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고. 우리 내가 이전에 전에 표현했지만 그 이제 뭐예요? 그 민사 형사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다르지 가정법원 이렇게 다르지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앉으면 그 분야에 관련된 죄와 그 업이 그대로 그냥 모니터에 쫙 나타나 나타나면서 그 저울 처음에 지옥 저기 망자 들어갈 때문 저울에 딸 달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좋은 거 나쁜 거 어느 쪽이냐 그냥 바로 딱 판결이 돼 이거 뭐내전화대가처음 얘기했죠 업경대를 가져와라 해서 어머 내가 들여다 보자니 이게 아니요 자동이야 자동 그러면 거기서 야너 이거 죄 졌으니까 벌받아야 돼. 이유 없지? 이게 없어.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망자 말할 것도 없어. 망자는 딱 의자에 앉았으면 딱그서 뒤에 현벌기에쫙 있는데 여기서 골라 이제 판관이. <웃음> 대중소. 만약에 칼을 꺼내면 칼도 큰 칼이 작으 대중소 딱 골라. 거기 죄에 맞게. 그래서 그냥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 그냥 앉은 자 손가락 잘라 버리는 거야. 팔을 잘라야 된다. 앉은 자 팔을 잘라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더라고 그 천일 그걸 쳐다보면서 가만히 쳐다보면 되게 신기하잖아 이제 그래서 팔짱기게그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무의기그그 그 가만히 팔짱기를 쳐다보니까 판관이 껄끄럽잖아 자기가 그 여기 판결하는 그아이씨 그만 가요 이제 본박한 봤으면 왜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를 거예요 이제 천일한데 쇼 너무 신기 아주 들 받거든 시험 중경 뭐 이러다가 이제 씨, 알았다 이만 하면서 이제 대충 그렇게 돌아다니 구경을 하면서 아마 절반 그꿈 위에서 보니까 한 절반 정도 둘러봤다고 이렇게 표현돼 있더라고요. 절반 둘러봤는데 그때 천일이 그 뒤에서 어, 누군가가 아유 이제 대충 불만큼 봤으면 이제 그만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그럴까요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옥을 빠져나왔다 그렇게 하고 그 얘기가 이제 마지막 이었어요 그 얘기가 마지막인데 이 얘기가 아니 그저 천일은 그 재판관이 판결하는 그 모습만 내내 생각났었는데 천에 입고 들어가면서 물용과리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그 욕조 두 개랑 그 그래 쭉 보니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랬었지 하나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다죽에 죽거들랑 죽었다 가거든랑그 분명히 그 욕조 두개 우리 전설의 고향에서 보면은 그 이승에 내려갈 때뭐 우물 하나 먹으면은 기억이 그뭐다 이제 지, 뭐야 저승 얘기가 사라지고 기억을 못하고 환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전설의 고향에 있어요 있는데 그와 좀 유사한적이야 그죠 근데 이건 천일이 뭘이렇게 뭐 생각해서 그런 걸 보거나 느낀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게 그리고 망자들이 그 했잖아요. 우리 바코드 찍듯이 옆코드 착착착착 그럼 만약에 여기도 판결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끝나냐 아니야옆한옆 옆 테이블로 가거의가 다른 거 여기는 민사 저기는 형사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초장기 여기는 노년기 이게 탁탁탁 움직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 그 비명과 그후통을 받는 게 저도 재밌는 점심시간도 있더라는 거 <웃음> 점심시간도 그래서. 그 때, 또, 그 얘기가, 그 보니까, 이 천일 주변에는, 그, 이 천일 잘 기억, 그 당시 못 했는데, 그 할아버지인지, 장군님인지, 신장님, 누군가, 어느 분들이 이게 딱 같이, 천일을 같이 데리고 이렇게, 천일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이렇게 다녀주셔서 이제 그 살펴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하고 써있더라고요. 자, 간혹 이제, 그 지옥이 있냐, 없냐, 어? 뭐, 어쩌고저쩌고. 안죽은는데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할수 있는 진짜 천일은 그 지옥 구경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어, 언젠가 천일, 천일은 극락 저기 극락세계 구경 못했어요 그건 못했어 그건 안 보여주시더라고 지옥은 지옥은 보여주시더라고 그리고 그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알았던 그 얘기는 거기서도 이 천일을 딱 달았을 때그 잘한 일이 잘한 일이 많이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더 있었다는 거 그거 진짜 대박이었어요. 어. 그러고 10년을 더 사, 이렇게 열심히 더잘 살았으니 지금은 뭐 아예, 어? 아예, 자랑이 더 이만큼 더 크겠죠. 훨씬 크겠죠. 응. 욕심들 음. 하세요. 지옥 꼭 있어요. 응? 어? 있어. 가지고막 그, 그, 형벌, 형벌 고통스럽게 받고, 어렵게 받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잘 하세요. 응? 천일이 뭐라겠어. 차, 이, 어. 이게 이 이게 착한 일이고 이게 나쁜 일이다. 그럼 이거 지옥과 뒤지게 벌 받는 게요. 근데 이게 착한 일이고 이게 나쁜 일이다. 그러면 이게 지옥에서 그렇게 벌안 받아요. 뭔 말이시지 하셨죠? 그러니까 덕을 많이 쌓고 응? 덕을 많이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셔요. 어. 오늘 지금 땀 삐삐삐삐. 이 선풍기도 못들고 선풍기 틀면 이 마이크 소리가 말 소리가 날라가. 날라가고 막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선물기 껐는데 일단 삐질삐질하고 아이씨 쑥나무가 어쨌든 오늘도 고생했어요 에이. 여기까지 진짜 지옥 있어요 에이. 병심들 하세요 그래 잘살아야 돼야 알았죠? 끝 좋은 세에